정말 우리 캐럿분들이 좋아할 만한 네. 아니면 어 이제 자기만족을 할수 있는 네. 그런 사진을 찍어보기 위해서 아어 사진 찍어놨구나? 네 디노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형이랑, 형이랑 오면요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그쵸, 저번에 그말 있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그냥 따라오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형이 하면 다할수 있는 것만 오케이. 이렇게 딱딱 골라서 합니다 형을 팔로우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은 네. 혹시 디노 남친 짤이라고 들어봤나요? 들어봤죠 남친 짤 그게 뭐냐? 혹시 이 사진 아시나요? 어, 맞아. 이렇게 해서 딱이 뒷모습만 찍히는 아 배경과 함께 아 근데 제가 왜저이을 아 어, 데리고 가는거죠 아 네, 근데 네. 여기가 제가 왜 여기로 데려왔냐 네. 제가 먼저 찍어봤어요 네, 근데 와요? 여기 배경이 진짜 너무 이뻐요 어, 보시면 어. 길이 그냥 일자로 쭉 나있고 하늘, 필리핀. 산, 바다. 손을 뻗고 아 정면을 바라보세요. 응. 같이, 나랑 같이. 정면 바라보라고. <웃음> 아, 네. 근데 손을. 딱 해주고 아 형이야, 형 이렇게 해. 어. 준비. 할게요.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 이것도 있고 이제 정면을 바라 그냥 아예 그냥 손만. 하나. 어... 거의 남친이야. 진짜요? 네 거의 남친인데요. 예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은 사실 잘못 찍잖아요. 이거 어때요? 나랑 같이 가자. 오! 여러분, 뭐 생각보다 괜찮네, 진짜. 어, 나랑 같이 가자. 오 그리고 빨리 따라와. 야, 네, 이손은 사진 잘찍 손을 딱 네, 잘라가지고 손을 안 보이게. 아 네, 그리고 괜찮네요. 이렇게, 와 이렇게. 저도 찍었고요. 제가 지금 모고 있거든요. 와, 역시. 와 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역시 사진은 인물이다. 네, 뒤에 제가 지금 남친째 모고 있거든요. 아, 우리 A 씨, 우리 도겸이. 네, 도겸이도 우리 이렇게 남친짤을 찍었고 응. 아, 남친짤 성공. 여기가 남친, 여기 필리핀에서 날 남친짤 여기서 찍지 않으면 필리핀 오지 않은 거다. 아, 네, 네. 여기서 한번 찍어라. 여기 한번 봐요이 남친짤 뭔지 알죠? 아가자아 약간 이터입니다알겠 아, 알겠죠? 카메라맨 디노입니다. 네. 가운데로 와서. 정면. 들어, 서 하나, 둘, 셋 사자 웃어주는 빨리 와 하나, 둘, 셋 빨리 와, 와! 좋아요 뭐야 와! 이렇게 또 호시 남친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 호치 빨리 와 <웃음> 어 진짜. 가자. 뒷둔 수가. 어, 가자. 가자는 가게 있어. 가자.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이렇게 또 후식까지 남친짤. 어, 성공, 성공 여기... 남친 짤선반대기 성공입니다. 일로 가 남친, 아 뭐야. 하. 남친 짤 성공!